몸값 진선규, 진정한 광기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진선규가 생존을 위한 극한의 사투를 벌인다. 오는 28일, 금,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연출 전우성, 극본 전우성 최병윤 곽재민, 제공티빙, tving, 제작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SL, 은 11일, 위기의 남자 노형수, 로한 벽핑이 한 진선규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서바이벌 현장이 되어버린 무너진 건물 속 그가 마주하게 될 지옥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은 서로의 몸값을 두고 흥정하던 세 사람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갇힌 후 각자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며 광기의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바깥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 만들어낸 아수라장 속 살아남기 위한 인간들을 바꿔 발히는 사투가 스펙타클하게 펼쳐진다 원작 단편 영화 몸값, 감독 이충현, 은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뉴스의 영화제를 휩쓴 화제작이다. 원작의 파격성에 새로운 세계관을 결합, 더욱 확장된 스토리와 스케일을 더해 TV 오리지널 시리즈로 재탄생된다. 특히 원테이크, 원테이크, 촬영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찍은 영상, 기법으로 촬영, 생동감 넘치는 스릴과 재미를 선사한다. 여기에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전우성 감독이 연출과 극본을 맡았고 영화 낙원의 밤 봉오동 전투 마녀 등 영화계에서 내로라하는 김영호 촬영감독이 가세해 완성도를 담보한다 또한 지옥 디피 등을 성공리에 이끈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아 기대를 더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사랑받는 진선규의 변신에 관심이 쏠린다 진선교는 몸값. 을 흥정하던 중 뜻밖의 위기에 휘말리는 노형수로 분한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치열한 심리전과 생존 사투를 벌이며 몰입감과 장르적 회감을 극대화할 전망.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은 노형수가 저한 위기를 짐작케 한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호텔방에 들어선 노형수. 몸값 을 흥정하려던 그는 상상도 못한 위기를 맞는다. 스탠딩 패드에 묶인 채 장기 경매에 올려진 노형수 맨몸에 아무렇지 않게 쓰여진 담보라는 붉은색 글씨가 흥미롭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한순간 다시 뒤집힌다 또 다른 사진 속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노형수의 눈빛에선 광기마저 감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위기 속에서 그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진선규는 원작과 달리 어수룩한 느낌을 더해 다른 에너지로 공감을 만들고자 했다. 임긴변에 기 강하고 약간의 유머를 지닌 노형수 를 표현하고자 캐릭터 를 빌드업 했다 라고 설명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biff 온스크린 온스크린 o 섹션에서 관객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진선규의 여연의 기대가 쏠린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노는 28일 금 티빙에서 공개된다.